야, 썸네일이다 형들 유하해 여기 야소 6대 타고 나가면 이거랑 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, 아니, 아 약간 이거는 좀지겨우니까진지나 한타 가면 신지드가 2000배 좋아요. 한타 가면 신지드가 2000배 좋아요. 진짜. 네. 롱뭐 no. 아까 형들 보고싶은거 있어? 퀸 아, 아까 누가 퀸 보고싶다 했지 퀸 해야겠다 피지컬 귀를 하면 총같은 챔프를 해야지 그쵸? 근데 정말 극한의 피지컬을 키우고 싶으면 뚜벅이 챔프를 하요 공격적으로 해야되는 뚜벅이 챔프 세트 형들 세트 샀다 세트 각? 세트 각? 세트 퀸 세트야 퀸이야 세트, 세트. 이것도 풀크롬 하거든 뭐 응. 보고싶어? 뭐 보고싶어? 빨리 말해 야라가스의 탑럼블 진짜 역대급 사기 치고 뭐야? 탑 야소야? 와 망했다. 와 망했다. 평평큐평평평큐 평. 평, 평, 평, 평, 평. 1레뭐 찍어야 할까? 큐가 나을까 W가 찍나을까 야소 상대로. 큐가 맞다. 방금 이미지 트레이닝 해봤는데 약간 큐가 나와요. 이게 평평큐큐 하는 게 레전드. 근데 나 방어력 들고 안 왔는데 마저 들고 왔는데? 탐론 보여줘야지 당연히. 당연히 미드, 미드야 손알았지큐몇 초죠? 9초. W 16초. 아, 근데 이거 어차피 나품먹어서못 써. 그냥 이거 그냥 형들한테 한 보여주는 거야, 이 사기성을. 내가 지금 세트 이거 두 번째거든? 사기성을 보여주는 거야. 아파요 딜보 아파요 딜보 아파요 개사기지 형들 봤어? 챔프 개사기 아니야 이거 야라가스라고 게임 막 하네 그냥 미쳤다니까 챔프가 그냥 나 방어력도 안 들고 왔어 마저예요 진짜 너프 해야돼 필수 임아 아픈데? 근데 아파도 상관없어. 체제 봐봐. 아파도 상관없어. 이제 네, 슬슬 이제 무빙으로 피합시다. 그만 맞고. 체제 보여주려고 좀 맞은 거고. 아, 나 그래, 안 찍었는데. 아이, p. 아이, p. 이야! 마시자, 형. 똑바로 안 하냐고. 와, W 찍었는데, 그냥 어을 때까지 기다리지. 하고, 그냥 이거 다이브 당했어도 내가 어차피 이기거든. 사기라니까, 그냥 챔프가. 내가 세트, 이거 활용을 잘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챔프가 사기인 거예요. <웃음> 원래, 그냥 적당한 챔프들은, 이렇게, 랭게임에서 쓰잖아? 몇판안 해보고? 그러면은, 그, 스펙이 별로여가지고 반반도 겨우 가야 되는데, 이거는, 그냥, 그냥 말이 안 돼, 챔프가. 그라가스 봐야 되는데, 위치. 즐겨하고 싶어도 그라가스 안 보이면, 하면 안 돼요. 일단 뚜벅이기 때문에. 이런 라인 밀고, 1탐잡죠 어, 나 근데 Q 찍었네? 더블 찍어야 되는데? 봐보 세트 정도 맥가이버 칼? 아니지. 총검. <웃음> 검총 그 총, 총 앞에 달려있는 검그 총과 검이 동시에 개사기 챔책 사기 아니에요 진짜? 아직 안 느껴지나 형들? 네. 그냥 진짜 티어 올리고 싶으면 세트 지금이라도 돌리면은 자기 티어보다 두개는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챔프가 일단 사기적인게 뭐냐면 남들 평타 한대 칠때 지는 두대 쳐 근데 두대가 한대 한대가 남들 평타 한대랑 한 똑같애 그니까, 러 루시안, 그, 패시브도, 그 스킬 쓰고 두대 때리잖아요. 근데 걔는 두 번째 타수가 데미지 덜 들어간단 말이야? 근데 얘는, 더 들어가. 이런 사기챔이 없어요, 그리고, 인연 사기 쓰고. 아, 진짜. 하지만, 닌자 신발이기 때문에. 그냥 기다리면 돼요. 피 차요, 알아서. 얘 이거 아라가스라고 탑 어디에 오네? 피 보이냐? 피 보여요? 아니 그냥 사, 챔프가 사기야.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. 라인전만 쓰면 모르겠는데 얘는 템이 나올수록 더쎄 그래서 문제야. 알았지? 일단 아라가스 계속 탑 보니까. 어, 고수. 어, 가능? 내가 개사기챔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? 그리고 이거 포탑 공성도 빨라. 보여요? 포탑 공성도 빨라. 진짜 이거 개사기챔이라니까, 진짜? 갱도 안 돼. 1대1도 안 돼. 한타가 나쁜 것도 아니야. 라인전도 쎄실시기도 있어 아 제발 왔다 브라운 형덕분에 잡았는데, 다 가는 중 톡, 톡, 짜개개개개개개 톡, 톡, 톡, 톡, 톡, 야 톡, 톡, 톡, 톡, 톡, 톡, 톡, 톡, 톡, 그, 블릿, 뭐냐, 궁 맞고,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어요. 여기, 까빙. 이거, 드라가스 오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? 야 쟤가 못죽여? 에이 야 이런 챔프가 다 있냐 진짜 그냥 어이가 없네 최대한 천천히 볼까? 어 뭐 이런 챔플 만들어 왔냐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. 됨되네안 어, 되네 빨리 가겠네. 야 공성 속도 봐라. 라이플에도 보여줄게요. 어떻게 하냐면 사이로가서 이를 쓴 다음에 이렇게 W 쓰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정말 빠르게 할수 있어요. 티안 없고 파이팅. 오 보수 까비 이제 그라스 달려오거든 이거 제가 죽지 않는 이상 뭐 게임 어차피 질일없어요 어, 에너지파 에너지파 쿨 지금 6.4초에요 이목시 헤타이 t 는안 가도 돼요, 이거. 그냥, 그냥, 내 템테리대로 가면 돼, 이거. 클레드랑 똑같아 거드라만 씻고. 도망 가요. 해볼까, 이거? 해보자. 아, 근데 마저 없는데, 나? 마저 없으니까, TT. 아, 이상한 것 아, 제발. 아, 아, 쌌다. 템? 나 타고 생각을 할까? 끄지 마라, 나나 나 무섭다. 끄지 마라. 어쉣 내가 끌려가는 것 끝났지. 자 끌렸어 그걸? 아나 진짜. 와, 뭐... 뭐 임마... 뭐... 레전드... 아, 레전드... 아니, 이거... 아, 이거 미포 풀 없었으면 레전드 보여주는 건데... 아, 근데 야수 탈출했는데... 야수 어디 갔냐... 야, 썸네리다... 형들, 유하해 여기 야수 6대 타고 나감 이거랑 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... 아니, 근데, 아, 약간 이거는 좀 지겨우니까...